5년 후가 지나면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음. 부모님 카드 내역 두분다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치료 이력을 모든 걸 조사를 했는데 전혀 고지 없이 가입을 하셨고, 325조차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셨는데, 일반 표준체로 가입되어서 제가 상당히 놀랐었고요. 네, 표준체 같은 경우는 17가지, 18가지 중에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유병자 같은 경우, 회사마다 사실은 기준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조건도 다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사 약관 기준을 보게 되면 은 K사를 제한 나머지 회사에서는 대장, 점막, 내암을 유사함으로 구분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보험 전문가, 보험관팀에 모시고요. 유병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네, 안녕하세요. 나봉관입니다. 네. 유병자 보험은 사실 뗄래야 뗄수 없는 게 이제 고지 의무잖아요. 음, 네, 그렇죠. 고지 의무, 알릴 의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얘기가 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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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실비로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직업이 거절이 되었습니다 음. 그 5년이라는 동안 적어도 한번더 병원을 가지 않았을 경우 보장이 살아나는데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계속 하셨어요 당연히 의정이 나올 거고요 보험회사의 의견은 달랐던 거죠 음. 그럼 이분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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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 정도 가입을 했고 2021년 5월 달에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보험금 5천만 원이 바로 지급된 고객입니다. 엄청 고마워하시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표시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보험의 핵심은 보상이잖아요. 응, 음, 맞죠. 이 보상을 못 받을 보험을 납입하고 계시는 거 그냥 길거리에다가 돈 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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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점검해 보시는 게 좋으시고. 이렇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유병자 보험 많이 가입하시고, 음, 그리고 네, 보상 그렇죠. 사례도 네. 많이 있고, 한데, 음. 젊으신 분들도 보상받는 사례들이 있을까? 7월달이죠. 20대 고객인데, 제가 암 진단금으로 약한 1억 4천 정도를 청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어. 가입하셨는데, K손해보험사에서 8천이 나갔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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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2기, 3기 무렵에 표적 치료를 많이 권하고 실제로 효과가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2017년도 에때 가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표적 치료가 지급되는 보험사의 상품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막상 표적 치료를 지난달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음. 한 번에 700만 원 정도의 비급여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음. 7비 같은 경우는 1년 한도 내 5천이고 1년이 지나서 90일 면책 그리고 90일 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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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진단 5 5천, 0 0 유사암 5,000만 원의 계약이 30분 정도 된다는 걸 확인 후 보험금 5,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납입 면제가 되었습니다. 안 나가면 어떡하나 엄청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생각하면 가슴 이 조마조마합니다. 병력 기록이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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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는 필요하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추천도 드리고, 이는 네, 네, 드릴 수밖에 없는 상품인 것 같아요. 때로는 과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안 보고 제가 청구를 안 하면 모를까, 청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보험 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치료의 질이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지셔요. 맞아.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얼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 모든 풀보장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 보험사마다 또 유병자도 병력고지에 대한 사항이 다르잖아요. 음. 받아주는 것도 다르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 언더라이팅이라는 얘기를 보험사 계사분들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소비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언더라이팅이라는 게뭡니공 봉사에서 계약을 받을 때 가입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유병자 쪽으로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질문이 한세 가지 정도만 되니까요. 사실 심사가 가장 간단하고 간편한 게 유병자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분이 유병자로 가셔야 될지 아니면 표준체로 가셔야 될지 그 기준을 저희가 제시하는 게 언더라이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보험사에서 하는 언더라이팅도 있고 그 언더라이팅의 기준에서 이걸 일반형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유병자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드리는 것도 전문가님들의 언더라이팅 기준이 어, 네, 습니다 표준체 같은 경우는 17가지, 18가지 중에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유병자 같은 경우 회서마다 사실은 기준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조건도 다르고요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일 조건으로 어떤 분이 위염 약을 한 달에 한번 정도 매월 4년, 5년 정도를 복용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이분 음. 제가 이제 심사를 해보니까 M사 같은 경우 위에 대해서 5년간 부담보가 걸리시더라고요. 음. 그런데 M사를 제한 두 군데 정도 위에 대해서 평생 부담보가 걸리더라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거절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언드라이팅 기준은 약간씩 달라지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회사별로 하면 심사를 받아보시는 거좋으셔요 그걸 똑같은 질문지에 해당해서 똑같은 병력을 고지해도 어떤 보험사는 받아주고 음, 또 어떤 보험사는 안 받아주고 받아주는데도 조건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해봐야 나한테 유리한 조건이 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 공유하면서 되게 많이 웃고 넘어가는데 끈질긴 사람 못 이긴다 진단 담당자가 진짜 질려서 받아주시는 케이스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전문가님 만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되게끔 할수 있는 게 아직은 유병자 보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에서 몇 가지 사례 말씀드린 분들처럼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물론 돈은 조금 더 내겠지만 유병자 시장이 열림으로 해가지고 그분들도 내가 어떤 암을 진단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생각할 때유병자보험딱 맞닥뜨리면 어, 뭐 이렇게 비싸? 뭐 저런 보험을 누가 네네. 가입해? 싶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큰 질병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유병자 보험도 너무 감사한 보험이다 라고 느끼시는 체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고지 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작 보장 못 받는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해서 제대로 된 고지하시고 제대로 된 혜택 보셔라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유병자 보험 전문가님으로서 유명자 중에서도 2대 질환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다면 뇌혈관 관련 건은 최근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험사에서 진단, 수술 시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 관련 건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판매 기준이 다릅니다 심장 관련 건을 보게 되면요 k 손보사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 진단 같은 경우는 타사와 동일하게 다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심부전, 부정맥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타 부정맥이라고 해서 I-49 같은 경우는 진단 시 보장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정맥은 10에서 15% 정도 진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85% 정도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특정 심장 질환으로는 진단시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 관련 건 수술비도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심장 질환을 보장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대다수의 보험사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선택을 하실 때좀더 넓은 수술을 보장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정 심장질환을 보장해주는 회사와 해주지 않는 회사를 구분해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뇌혈관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화돼가지고 거의 모든 진단 코드들을 음. 다 보장하고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이 허혈성만 보장하느냐 아니면 심혈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넓게 보장되는 회사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심혈관 관련해서도 회사마다 기타 부정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 심장 관련권은꼭그 부분 비교하시고 응.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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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받으신 후 가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음, K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전방내암을 여전히 일반암으로 보장을 네. 하고 있고 이게 어린이보험에서는 사실 유사암이 납입면제 기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음, 30세 미만이 가입한 어른이보험에서도 납입면제에 유사암이 들어가 있지만